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파워포인트 스킬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모핑 효과를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모핑 효과는 파워포인트 2019 그리고 오피스 365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환 효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환 효과를 적용한 상태에 저장을 하셔서 다른 컴퓨터에 옮겨서 작동을 하시면 아마 대부분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오피스365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께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피 f 3 6 5를 활용하고 계시다면 굳이 설치형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프레젠테이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닷컴 사이트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피스닷컴 사이트로 들어갔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오피스36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오피스365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오피스닷컴에 로그인을 하신 뒤에 여기에 있는 앱을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 앱을 보시면 은 여기에 파워포인트 등 다양하게 활용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비즈니스 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퍼스널 또는 홈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적은 종류의 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파워포인트 앱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에 새로 만들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업로드 및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업로드 및 열기를 눌러주신 뒤에 내가 파워포인트 저장했었던 파일을 여기에 가지고 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업로드 및 열기를 눌러서 가지고 오게 되면 이 파일은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돼요 가상의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에 가셔도 열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굳이 파워포인트 버전이 낮다 하더라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모핑 효과가 들어가 있는 파워포인트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방금 전에 열었던 파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둔 모핑 효과가 들어간 파일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보기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처음부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도 이렇게 모핑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제가 파워포인트 버전별 차이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오피스 365를 구독하셨을 땐 3D 이미지를 다 집어넣고 편집하실 수 있고요 아이콘과 그리고 모핑 효과까지 다 넣고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형 오피스인 2019 버전에서도 3D 효과 아이콘 모핑을다 활용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16 버전에서는 모핑 효과를 넣을 수는 없고 그 이상 버전에서 넣었었던 효과를 재생만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물론 그 이하 버전은 전부 다 활용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. 자, 이 방법을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굳이 오피스 365를 홍보를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유익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드리는 것이니까 꼭 한번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지스상 이지쌤이었고요.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. 그럼 안녕